카타한테 바로 술도 걸고 카타 오케이 더블킬 자 그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잡을 것 같은데 다같이 속박 맞춰볼게요 오케이 와 대박인데 카타리나? 음... 오 뭐야 뭐야 뭐야 일 바로 술지 쓰고 속박 맞출게요 그랬 쓰면 곤이야 쓰고 어 놀래라 일단 제이스 더블킬이죠 복갱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속박이 아쉽게 안맞네요 오케이 탑에서 일단은 킬을 냈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버스는 좀 아쉽긴 한데 탑에서 얘 들고 봤죠 어 뭐야 제이스 오케이 카타가 복수했고요 좀 빠지죠 용 챙기고 아 레드 한번 먹어볼까요? 잠깐만, 놀러왔는데? 잭스? 아. 아 뭐야 자크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해? 아... 이건 제가 무리했죠 지송지송제 판단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카타 사나요? 다행 일단 바로 가서 쉴드를 볼게요 점만좀 버티고 아... 원딜은 살려줄 것 같고 카타한테 바로 쉴드 걸고 카타 오케이, 더블킬 자크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잡을 것 같은데 다같이? 속박 맞춰볼게요 오케이 와... 대박인데 카타리나? 잠깐만 잠깐만... 토마. 아... 쉴드를 못했네요 아쉽게 잠깐만 잠깐만 존니 쓰고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좋아 마무리 했죠? 마무리 어...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1차 타워까지만 밀고 빠지도록 하죠 어 방금 진짜 좋았다 카타리나랑 홍금들 다 좋았죠? 오케이 바로 쉴드 걸고 속박을 맞출게요 잠깐만 딜이 왜 이렇게 세지? 아... 그래도 잡았네요 잠깐만 너무 위험한데 좀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아좀 제드 오고 있고 잠깐만 잭스 아잭스랜다 제드 왔고, 자크 왔고 안돼 안돼 아, 안돼, 살수 있나? 아이, 좀 무리였죠 방금은, 솔직히 안돼, 가트도 죽고 세프도 죽고, 원딜은 살겠죠? 일단 막으러 갑시다, 데이지 보내고 우선 상대를 몰아낼게요 저희 팀원들이 천천히 오고 있고 그 전까지 데이지로 시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숙박 맞추고, 실도 걸고. 어, 일단, 저희 딜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지죠. 숙박으로 일단은 제드 잡고. 아, 근데 들어가기는 무섭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일단 좀 빠지죠. 저희 딜러가 올 때까지. 그게 푸쉬푸쉬 잡을 수 있나? 상대 HP가 없으니까 바로 용을 먹죠.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저희 팀은 다 왔고. 상대가 HP가 없어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좋아요. 현재 스코어는 21대21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이고요 오케이 강타 쓸게요 잡을 수 있나?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드가 비드에서 올라가고 있죠? 빨리 잡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어? 잠깐 위험한데? 잡고 빨리 빠져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근데 제드올것 같아서 빨리 따라가 볼게요 아... 아쉽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대기할게요. 제대가 올수 있으니까 6 5조 속박 맞추고 바로 존냐 쓸게요. 존냐 이렇게 잡아내고 어... 일단은 밀수 있겠죠? 2차 타워 일단 푸실할게요. 이렇게 바로 구원 쓸게요. 구원 쓰고 상대 들어오면은 바로 자크잡아냈 어, 뒤에 누가 오고 이쪽다 빠지죠 뒤에 보니까 상대 탑이 오는 것같니데 빠지죠 오둘 너무 센데? 오케 잠깐만 아 제이스 아쉽다 어, 이거 잘하면은 저희가 다잡을것 같은데 제가 좀억그로만 끌면은 카타리나가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좀 상대 시식이 없잖아 역시 역시 와 역시 카타리나는 한타 때 정말 좋죠 오케이 두 번째 모든 적 처치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바로 바론까지 먹죠 상대 다 없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상대의 석보 시에 먼저 태어날 것 같은데 막을 사람이 없죠 바로 먹죠 일단은 다행히 어... 이즈도 있고 카드 딜이 있기 때문에 먹죠 오 어, 이즈 딜잘 나오죠? 그냥 빨리 먹읍시다 먹고, 먹고. 강타는 850 어, 누가 왔죠? 레오나 왔고 레오나뭐할수 없죠?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먹고 왠지 이거 상대가 카타 잡을올것 같죠? 전 뒤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볼게요 만약에 상대가 들어오든가 하게 되면은 바로 구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싸울 것 같으니까 바로 구원 쓸게요 뭐야 존냐가 있었어? 제드도 왔죠 일단 쉴드 불고 살리고 오케이 제드 공 잘못 썼죠? 일단 푸쉬를 합시다 일단 제이스 탑 푸쉬하고 있고 이즈 미드 푸쉬하고 있으니까 저희 바른모프가 있으니까 라인 세 라인 다 푸쉬하도록 합시다 베이즈 일단 시간 끌고 카타 드라겐 좀 위험했죠 내오나가 있어서 뭐아군리왜 당했어 뭐 때문에 당한거야 최대한 시간을 끕시다 일단 2대2 제이스 계속 푸쉬하고 있고 탑 푸쉬했죠 그러면, 어, 잠깐만 자크잖아 빠지도록 할게요 빠지고 오.. 잠깐만 딜 때문에 오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왠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시간 좀 끌어 볼게요 제발.. 속박. 아쉽다 카타는 살았고 어 이즈 오고 있죠 조금만 시간 끌게 되면은 어.. 잘하면 다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딜 들어왔고 다 잡고 일단 저한 명은 죽고 2명도 데려가서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제이츠도 죽었구나. 위에서. 아쉽긴 한데. 아 우선 상대도 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억제기까지 포쉬 가능하겠죠. 계속 포쉬합시다. 굉장히 좋습니다. 레오나 혼자 막힌 줄 누가 왔나요? 왜 보셨지? 어 레오나 잡겠는데? 레오나 잡을 수 있겠죠. 힘 쓰고 잡아내고 억제기 밉시다. 제드 지금 노고궁입니다. 제드궁 없고요. 오케이. 왠지 여기 한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좀 일단 많이 멀리 있습니다. 많이 멀리 있고요 우선 한타가 일어나게 되면 멀리서 구원을 직격사 어.. 구원으로 일단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명 잡아냈구요. 일단 와드 한번체크보겠습니다 와드 있는 지식하고 여기 와드 있네요. 왠지 들어올 것 같죠? 바로.. 뭐야? 구원으로 잡았어? <웃음> 좋아 좋아 잡아 내려나요 오케이 자크도 잡아내고 이거 아무래도 게임 끝난 것 같은데 그죠? 상대의 진영에서 상대가 지금 3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이 끝난 것 같죠? 쌍둥이 타워 두개 밀어내고 오케이 제이스 들어가고 네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카타리나 정말 잘해요 역시 카타 장인 인정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 뵐게요.